그러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러대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대 아니라 이러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말과 씀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러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일부에배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새날 가요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에 목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배부름으로 그렇게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장신대 신대원을 공부했을 때요, 신대원다니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채플이는 것은 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게 필수입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농땡이를 부리면 진급이 안 돼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 채플 시간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어, 일주일에 두번그 채플 시간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어, 우리 교단에서 내으라 하시는 강사님들이 다 오시죠. 근데 네. 당시에 어, 저를 포함한 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듣고 싶어했던 설교자는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였어요. 얼마나 깔끔한지 아주 지성적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광 목사님의 어, 설교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뭐,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어, 그 명성이 높은 목사님들 참 많았죠. 옥하는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뭐 조용교, 조용기 목사님 당대에 그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장로교에 딱 만든 설교 같아가지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더랬습니다. 근데 어, 참 특이한 것은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마다 마이크를 바꿔 낍니다. 목사님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오세요. 제가 그 마이크가 뭔지 봤더니 제나이저라고 지금 그 마이크는 오는지 모르겠는데 몸모로된 질축한 그 마이크를 항상 당신의 가방에 들고 오셔가지고 당신이 설교하실 때는 마이크를 바꿔 껴서 그 마이크로 항상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목사님 그 설교학 시간이나 그 목회 실소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 목회자들은 음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자기 음색에 딱 맞는 그런 마이크딱 선택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이게 아니면 내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호화롭게 지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서도 편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욕심낸 게좀 미디어 시스템입니다 저 뒤에 있는 영상, 음량, 조명 이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도 저기 조명 콘솔을 또 교체를 하긴 했는데, 어, 뭐, 지금 우리 교회 만은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 교회 이 미디어 시스템은 예, 참 좋은 편이에요. 네. 제가 한 번씩 다른 교회, 지금은 뭐 코로나라서 이렇게 어, 외부 집회를 안 당하지만, 가게 되면 제일 답답한 게, 어, 마이크는 웅웅거리고, <웃음> 또 조명은 어두컴컴하고, 영상은 또 희미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 가면 뭔지 답답해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나 장년님들께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아 반하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노예하자 그러고, 또 교회 이 미디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도 우리 작년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노예 한1 4 0여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만한 데가 없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궁금하거든 다른 교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어, 명필이 붓깔이냐 그런 말들을 하죠. 어, 정말. 명필가라면 뭐 아무 붓이나 해도 잘 이렇게 써낼텐데 뭐 명필이 붓가리냐 그러는데 저는 아니야 명필은 붓을 분명히 가릴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하니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이프로들 보면 막 아무 악기나 다 연주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악기를 까다롭게 고르는 지 모릅니다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왜 악기에 예민할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악기를 써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가 굉장히 예민하죠. 저도 이제 소리가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라서 다른 교 이제 집회 가면 미리 한번 좀 체크해 봅니다. 아 너무 좀 붕붕거린다고 베이스 좀 줄이고 너무 소리가 딱딱하다고 좀좀 하이를 조금 이렇게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본문인데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참그 소개가 기가 막힌 소개예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소개했어요 25절에 나오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제게 딱 들어와서 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 요한은 소리였지 말씀이 아니야 말씀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뭐냐 스피커로 소리로 그렇게 존재한 사람이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을 스피커라고 그러는데 아마 당시에 예수님도 좋은 스피커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이 안되고 이상한 소리 깝깝한 소리 빽빽 거리고 어, 그 소리들이 왜 그러냐 좋은 소리좀 없냐 그런데 예수님 좋은 스피커를 만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전달하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좋은 소리였습니다. 어, 저는 지금 한 30년 넘게 어,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매주에 몇 편씩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스피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좋은 소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감동있게 조리있게 그렇게 전달하는 좋은 소리로 살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소리를 한자로 풀면 소리성이 나옵니다. 소리성. 그 세례요한은 좋은 소리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복된 입, 복된 귀, 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자, 제가 잠깐 이게 한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 볼게요. 세례요한 이골 한문인데 맨 앞에 끼 무슨 자일까요? 소리 성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이 뭐냐? 들을 청, 귀 기울일 청. 그 다음에 맨 끝이 볼 관이거든요. 소리와 듣는 거와 보는 것을 정말 복대기에 소유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자 여러분 이 듣는 것을 한자로 문과 청으로 구별이 돼요 그냥 문자가 있고 들을 문, 들을 청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들을 문은 뭐냐?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것 여러분 시내 나가면 막 차소리, 뭐 빵빵거리는 소리, 잡담하는 소리 그게 뭐냐? 들을 문자예요 그런데 청이라고 쓸때 들리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가리켜서 청이라고 말하거든요, 청자 그러면 좀 재밌는 게 여러분 소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문 이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려서 전하는 말인데 아, 왜소 청이라고 하지 않고 소문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뭐 소문 그거 뭐귀기울여 그렇게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청이라 하지 않고 소문이라 한단 말이죠 반면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것을 경문이라 하지 않고 경청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경청, 청 기울일 경 들을 청 네. 그래서 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문 그냥 들리는 대로 대충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청하는 사람 하, 할렐루야? 말이 좀 되죠?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문하는 자가 아니고 청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귀는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더나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이게 뭐냐? 총이에요 좋은 귀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런데 또이 보는 것 있잖아요. 보는 것에도 두 종류의 환자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볼견 볼관인데 이 견은 보이는 것을 그저 보는 거예요. 눈 뜨면 보이는 것 있잖아요. 뭐 보이면 해도 보이고 지하철도 보이고 뭐 구청도 보이고 예, 신장도 보이고 그때 그냥 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라는 이 볼관은 무엇인가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이게 내용이 많이 다르죠. 자, 세상을 두루 보고 듣는 것을 관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견문이라고 하잖아요. 견자로 쓰잖아요. 견. 그럼 뭐 세상 보는데 뭐 자세히 살펴게 됐습니까? 두루 보면 되니까 견문 그럽니다. 그러니까 견찰이 아닌 또 관찰. 관찰. 아주 주의깊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관찰하면 주의깊게 자세하게 또락또락하게 보는 것을 관찰 견문은 그냥 보이는대로 거저보는것자 그러면 이 문과 청, 견과 관 가운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저 한자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잠깐 풀어보면 여러분 인간 최초로 달 착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폴로 13호 타고 갔던 닐 암스트롱 예, 그 천, 그때가 1969년인가 70년인가 그렇죠? 그때 대단했습니다 막달 착륙할 때 그때 막 TV로 생중계될때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1971년 7월 26일에 발사된 아폴로 1 5호에 제임스 어윈은 인간 최초로 달 위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월면 이용차를 운전하기까지 했어요. 아폴로 15의 월면 작업이 저거죠. 저는 아폴로 15 처음으로 했잖아요.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사인데, 저분이 달에 그 움직인 차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구동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이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달에 도착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달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하고 달 위에서 차를 몬다는 것은 더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참그 소식을 접한 세계인들은 막 흥분했는데 그런데요. 이 아폴로 15호의 제임스 어위는 지구로 돌아와가지고 기자들에게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에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달에 가서 보니까 우주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될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달에 가서야 진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는 확신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 내린 어휘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접하면서 아 하나님을 관했구나 그렇게 제가 풀어봤어요 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요 얼마 뒤에 소련 우주선 루나가 또 달에 가죠 그 루나 17호가 달에 착륙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소련 우주인은 달에 와보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 똑같이 달에 갔는데 제임스 어비는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소련 우주사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단지 달 위에서 우주를 견했을 뿐이구나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여러분 가르유다 아시죠? 가른유단은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은 30량에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잖아요. 관해야 될, 주의 깊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관해야 할 주님을 사도이 가른유단은 견했어요. 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반면에, 그냥 견해야 할 돈을 가른유단은 관했어요. 그러니까 은삼십량에 주님을 팔아버렸죠. 이게 바뀐 거죠. 정말 돈은 견하고 주님을 관할 수 있었다면 가로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청이 아닌 문으로 대했잖아요. 그냥 흘려들었잖아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문 흘러들은 거예요. 정말 귀담아 들었다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누구의 말을 청했어요? 사단의 말은 아담이 청했잖아요. 이게 인류의 비극으로 이게 똑같은 듣는 거라도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 사후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보면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에 오르난 다음에 자신들의 진부에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충원을 합니다. 하나는 원로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하나는 자기 친구들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 대신들의 충원과 자기 친구들의 권유 사이에서 창과 문을 그릇 선택함으로써 나라가 쪼개집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나라의 어른들, 어르신네 말을 청했더라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르신네 말은 그냥 문하고 자기 친구들 그 소리에 청함으로 말아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복된 귀와 눈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청하고 관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세날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청하고 하나님을 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단 강가에 모인 수 많은 인파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직 세례 요한만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팔레스틴 땅으로 오시고 태어났을 때에 불행하게도 동방 박사와 목자 몇명 그리고 얼마 후에 성전에 있는 시몬과 안나 정도만 그분을 알아봤지 나머지 이외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로부터 30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서의 공생일을 시작하시는 첫날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셨는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만은 달랐어요 자기에게로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저 표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자선로 오시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만은 눈을 뜨였어요 주님을 뭐한 사람이에요? 관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복된 희와 눈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듣고 뵐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청할 수 아는 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관,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귀요, 복된 눈을 가진 사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 좋은 소리, 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례요원 이끌어 성, 청, 관 이렇게 한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어떻게 마음이 좀 드세요? 아이고 아침에 좀 아리까리합니다 <웃음>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세례요한은 그만큼 영적으로 대단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당시 요 세례요한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청렴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 광량에서 그 낙타틀롯 입고 어, 가죽 허리띠 띠고, 음식은 그, 어, 그 메뚜기 잡아서 먹고, 또꿀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서 먹고,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철저히 구별되는 삶, 어, 그 광야의 삶을 이 세례요한이 살았고, 또그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거침이 없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외친 이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에게 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교를 들은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요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하 내 삶을 바꾸게 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꾸어 버리겠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창녀도 왔어요 세리도 세례 받으러 왔어요 가난한 자도 왔어요 부자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당시에 왕을 선거로 뽑았다고 한다면 요한이 틀림없이 왕이 되었을 법한 그만큼 인기가 짱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그 계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늦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에 400년 동안 우리 믿음이 기다려온 선지자일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수군거리시작해요 그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면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한테 막 세례받으려고 오고 또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속으로 근데 손사래 치겠죠.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분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그 세례 요한의 유명세 때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요한에게 옵니다.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 제가 어, 주석을 봤더니 당시에 산해 느린 공에 속해 있던 아주 탑클래스 뭐 우리 뭐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급, 노회장급, 노회장님들, 총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세례 유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지금으로 따지면 실시간 검색어 1호 1위, 실금 1위 젊은이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실금 1위야.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길래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고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이 가는 곳엔 사람들이 막 인파가 몰리고, 설교를 들려고 그러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삶을 바꾸고 그러냐고. 당신 누구요? 당신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을 때,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이어지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저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했던 선지자 맞냐? 그때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여지도 남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난 엘리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고 난 절대로 메시아도 아니요 그럼 왜 세례를 주려고 하느냐?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가 주는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것이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오 이 다른 사람의 신발 끈을 푼다는 라 것은 당시에 노예들만 했던 행위예요 노예들만 신발 끈을 풀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노예 수준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자가 나란 말이요 자기는 그분의 노예도 못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명한 선언입니까? 얼마든지요 당시에 나 엘리야 맞소, 나 선지자 맞아요. 당시 그만큼 주목받고 추앙받고 존경 대상 실검 1위 이런도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난 아니요, 난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는 더더군다나 아니요. 나는 메시아,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수가 없는 너무. 미약한 사람이요. 그렇게 세례 영한이 행동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들러리 아시죠? 들러리. 그죠? 그 영화나 연극으로 보면 주연이 아니라 어떤 역할? 조연. 조연. 난 그분의 들러리에 불과해요. 내가 주연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 주목하세요. 저분이 주연이세요. 그분이 주인공이지 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이 들러리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별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령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곁에 있는 이 들러리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자이 들러리에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빛이 반짝반짝 날 수도 있고 신랑과 신부가 오히려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령 들러리가 너무 예쁘게 꾸며가지고 들러리가 너무 멋져 신부 옆에 미스 코리아 같은 들러리가 서 있으면 하객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신부를 보는 것보다 저 여자가 옆에 누구야? 이렇게 볼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나 마나 아마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결혼식 분위기가 망칠지도 몰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 친구들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신랑 신부보다 절대 화려하게 차려입지 마세요 본인이 신부보다 더 예쁘다고 신랑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되면 그 신랑 신부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헐났다고 여겨지면 가급적 신랑 신부 근처에도 얼싱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들러리는 그냥 들러리예요 신랑 신부 제쳐놓고 주인공 행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요한이 철저히 그 역할로 살았 거예요. 그 의식으로 살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들러리 의식으로 청 많은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네 발로 잃어. 날아 그랬더니 다리가 고쳐진 거예요 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신이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요 이 같이 다니던 바나바를 제우스 당시신 신이거든요 바울을 헤르메스 제우스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신으로 숭상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야 우리가 고쳐준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났을 뿐이야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라고 우리의 신이 아니야 우리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셔서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여기 에 있어요 이 들러리 의식으로 자신의 이름은 뒤로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처럼 바울처럼 들러리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은 항상 뒤로하고 주님만을 내세운 그런 요한과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자꾸 자꾸 높아지는 교회가 강한 교회지 네. 아무리 교회가 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인 행세에 노릇하고 사람들만 높아지고 그 교회 목사만 유명사만 타고 그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항상 예수께 주목하고 항상 예수 이름 나타내고 예수 이름 높아지고 우리 인간의 이름은 가능하면 사라지고 뒤로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새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고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정면에서 세례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 얼마든지 당시에 그만큼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막 추앙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행세, 자기 자랑, 자기 PR 얼마든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난 아니야 난 아니요 난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인기와 부러움과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세례요한. 하지만 그는 철저히 낮추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난 아니야. 난 그냥 둘러리예요.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 세례 요한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고자 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도 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됩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세례 요한은 속이 정말 상했을 것 같습니다. 속이. 요한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요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의 손가락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요한과 같이 그렇게 삽시다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 높였던 요한처럼 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부인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나 보지 말라니까요. 예수를 보라니까요. 아, 알아요. 예수가 타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멋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서로 자기를 내세우자 자랑하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 세상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자기 피하라는 것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알아요 또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마,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원함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원함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이 말은 우리도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를 높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화두가 내려놓음이에요 비움, 내려놓음, 비움 왜 이게 요즘 화두가 되는가니까 요즘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는지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저 인정받으려고 인증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대놓고 자기 좀 인증해달라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게 비를 비장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세상 인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들에 있는 중보다 못한 목사들 천지라고요 그래서 이 내려놓은 비움이라는 화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죠. 우리가 내려놓음으로서 사람들 앞에 야저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부인한 사람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럽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분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정말 내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온통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만 종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력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름 내려고 그저 자랑하려고 왜 겸손해져야 합니까 왜 낮아져야 합니까 그건 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500년경에 이 성자, 1500년경에는 항상 그 수도원 운동이 한창일 때예요 그때 이 성자 패트릭이라는 이 수도사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평생 가슴에 이 기도문 하나를, 하나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찬송과 가사가 되게 했는데 이런 기도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내 좌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계시옵소서 저기도문 평생 다군요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게 평생 복음을 위해 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만 종귀케 되기를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를 대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 대하면서도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는 목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세례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 나는 아닙니다 저부터 정말 가슴에 새기길 원해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설교 듣고 나면 나가면서 와 목사님 설교 짱이야 목사님 대단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소가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 글소가 남아야죠. 우리 목사는 설교 좋았어. 우리 목사는 설교 멋졌어너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취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을 요한이 하고 싶었던 거지요 나를 보시오 얼마나 철저히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요 나를 보시오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나타나기를 예수만 높아지기를 저는 그래서 오늘 저도 크게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제 설교가 아무리 유려하고 감동있고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제 설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게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 하 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나는 아닙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 그분이십니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소리와 삶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